그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핵심만 생각하는 겁니다. 핵심만 풍요로움! 자, 마음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한 성직자가 있었다. 그는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법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갖췄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자, 마음의 법칙을 잘 아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아, 이 법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마음의 법칙은 어떻고, 어떻고, 막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막잘 알아 잘 아는데 정작 본인의 생활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맨날 돈에 쪼들리고자 그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근근한 생활에 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자 굉장히 영성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활이 되게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영성을 안다고 하면서 이 마음의 힘을 안다고 하면서 당신의 생활을왜그꼬라지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아... 여러분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나는 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성직자가 자 나는 성직자에게 돈이란 금속 또는 종이에 불과하며 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금속과 종이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 물질이지만 돈으로 그의 가족과 교구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다 그쵸? 돈이라는 것은 그냥 금속이고 그냥 종이 아닙니까 그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걸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었다. 자, 젊은 성직자는 화건이 잠재의식에 힘을 깨우리라는 것을 알았고 돈의 순환을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음을 다짐하는 화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소망하던 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신도들이 힘을 모아준 것이다. 그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그는 더이상 돈을 비판하지 않는다 돈을 안좋게 이야기하면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버린다 자 여러분들 돈을 안좋게 이야기하면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버립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니까 돈에 대해서 안좋게 얘기하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 칭찬 어 뒷담화 말고 뒤에서 칭찬 많이 하십시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이 얼마나 짜릿한지 돈이 얼마나 이로운지 돈이 얼마나 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이렇게 뒤에서 칭찬 많이 하십시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자 갖고 싶으면서 괜히 뒤에서 자기가 없다고 돈은 나쁜 거야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어 정말로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지 포인트 돈 벌고 싶은데 맞잖아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에서 버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고 그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나의 행복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썼어 그러면 얼마나 이로운데 쓴 거야 맞잖아요 어.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많이 버시고 많이 좋아하시고 그냥 대놓고 난 돈을 좋아해 라고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반면에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돈만을 쫓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자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만 쫓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돈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착각들을 하시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난 돈만 좋아요 슝카님 이것도 안 좋습니다 돈과 영성 같이 가야죠 마음은 음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근데 이제 한쪽에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도 아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건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다 돈만 바라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라고 두 개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돈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벌기 위해 살면은 마음이 헛헛해요. 그죠? 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걸 벌어서 어디다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음, 여러분들은 어차피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이 많고 어, 어차피 마음들이 좋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나누고 많이 그것들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들의 행복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돈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사 성직자라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스님과 목사님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음. 진짜로 법정 스님처럼 다 비우고 초가집에 살거 아니면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좋은 일할 때도 돈이 필요해요 좋은 일할 때도 좋은 일할 때도 내가 돈을 벌어서 거기서 에 이제 막 어? 교회를 짓거나 절을 짓거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나눔을 하려면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 그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힘들게 벌어서 하루만에 다 쓰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러가는데그 말에 이미 뭐가 있냐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벌어도 하루아침에 돈이 사라질 수 있다 허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그 짧은 문장에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 의식이 바뀌면 그런일 없습니다 그 의식이 바뀌면 그렇게 힘들게 벌리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한순간에 돈이 사라지지도 않을 거야 다쓸 수가 없죠 빌게이츠가 자기가 번돈 하루만 에쓸수 있겠습니까? 어따 써도 쓰기 하루만에못 씁니다 어따 써도 돈 출금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릴걸 쓸 수가 없죠 직업이나 사업의 성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땐 어떻게 화가 나면 좋을까요? 이것도 의식으로 창조 가능하겠죠 너무 욕심인가요 그냥 그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핵심만 생각하는 겁니다 핵심만 풍요로움 내가 만약에 정말 원하는 게 풍요로움이야 그럼 풍요로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풍요로움을 원하는데 근데 뭐 내가 일을 안 하고 싶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부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그거갈그 길로 갈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여러분한테 제일 잘 맞는 길딱 떠오를 거고 그거 여러분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일을 할 수도 있어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과정 중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나는 공부 안 하고 성적 잘받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게 그냥 공부 잘하는 거야? 그럼 공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너무 쉬워질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근데 한계를 정하지 마 방법 정하지 말라고 방법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월권입니다 월권 여러분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 일하기 싫었는데 어느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놀러, 놀면서 날라 먹으려고 했는데 봐봐 제가 여러분보다 일 많이 할걸요 일주일에 <웃음> 요즘에좀줄었지만두달 전만 해도 쉬는 날도 없었잖아 쉬는 날도 없이 했어요 저는 쉬는 날도 없이 매일같이 하루에 그죠? 10시간 이상 10시간에서 뭐 많게는 14시간까지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70시간에서 한 90시간 정도 됐죠 90시간 그 정도면 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노, 노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어 노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아 내가 왜 일을 하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일하는데 되게 재밌네? 신나네? 아 물론 근데 쉬는 날이 하루 이틀은 필요한 거 같다만 어 근데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난다.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에고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 에고가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일하기 싫을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두려우니까 일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내가 허용을 하면은 내 의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의식이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일을 하는데 일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하지 마세요. 방법까지. 방법은 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열심히 즐겁게 일하다보면은 몸이 힘들다 싶으면 저절로 쉼이 생기더라고요저 그래서 요즘에 일주일에 하루씩 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경력 플러스 월급 다 내려놓고 하고싶은 일로 전향을 했는데 월급은 지금이 더 높아요 그렇게 된다니깐요 오히려 생각을 안하면은 잘 돼요 근데 개, 제가 늘 말하죠 계산하지 말라고 머릿속으로 이속 챙기면은 마음이 이속 챙기는 마음 결핍이거든? 아니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계산하는거야 어떻게든 더 받을라고 그러면 오히려 뭐 아니 못 눌러요 짜잘짜잘하게 누리지 어, 풍요로움에 머물고 그냥 아니면 기쁨에 머물고 행복에 머물고 사랑에 머물고 그길 따라가! 하고 싶은 길을 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맞아요 계산하면 더읽습니다 진짜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벌어요 네이버 쇼핑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아니면 뭐 쿠팡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뭐뭐천원아끼려고막 아쟁 받은 결국엔 천원 이천 원 아꼈다 쳐. 뭐 아니면 심지어 한 오천 원 아꼈어. 어두 시간 투자해서 오천 원 아꼈어. 근데 딴 데서 또 돈을 더 잃는다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속 챙겨봤자. 근데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냥 아 계산 없이 그냥 몇천 원더 쓰고 샀어. 딴 데서 돈을 더 벌어요. 몇천 원아니 몇만 원더 벌어서 그냥 오히려 남아도. 너무 자잘자잘하게 그니까 마음공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뭐 잠깐 뭐한5분 십분 알아볼 수 있지. 근데 그 몇천원 아끼려고 몇시간을 알아보는거 그거는 풍요 아니잖아요 몇천원 아끼려고 몇시간? 그 몇시간의 가치가 몇천원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거잖아 본인이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풍요로움을 느끼면은 몇천원이 아니라 몇만원 몇십만원 창조할수 있잖아요 그니까 저는 뭐가 중요한지 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는게 중요하다